안녕하세요. 이거요 간장 그 게장 담은 간장이에요. 이거 여기다가 계란 장아찌 해가지고 먹으니까 밥비면 맛있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게 홍고추 두 개, 청양고추 세개 이렇게 썰어놨어요. 이게 달래 한음이에요 내가 시차놨네요 깨끗이 깨요. 참기름 참기름 다 넣으면 되겠다 좀 많이 넣어요 참기름 이게 게에요. 게 간장 국물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, 비벼 먹으니까 국물하고 같이 비벼 먹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게 숙성됐어요. 이게 안 뒤집어진 거는 이게 우에가 노라고 내가 뒤집어놓은 거는 밑에가 이제 이게 딱좀 단단해졌어. 그래서 여기 안 된데 되라고 내가 이렇게 좀 뒤집어놨네요. 그래서 이거를 뚝 떠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요. 사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이 좋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